네 안녕하세요 혁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범한 영상을 색보정만으로 좀 예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네 쌤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뭐 색보정이라고 하면 음좀 전문적으로 따지면 그레이딩이라고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스마트폰 가지고는 그런 색보정하기가 되게 좀 힘들어요. 음. 그 우리 DSLR 같은 거 보면 사진 찍으면 로우 파일이라고. 그 그러니까 원리가 이렇지. 음, 전문적인 장비는 촬영을 했을 때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게 여러 색깔의 되게 상황들을 많이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실제로 원본 파일인데 원본 파일이 별로 안 이뻐. 그러니까 소니나 니콘이나 이런 카메라 제조사들이 그 받아들인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프로세싱을 안해서 통 안에 CPU가 있거든.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 카메라에 세팅되어 있는 가장 예쁜 어떤 상태를 만들어줘 네. 내가 본거하고좀 다른 결과물이 항상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원래 원본도 있어 근데 네. 원본이 내가 봤던 건 아니야 카메라가 받아들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 그걸 로우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로우파일을 포토샵이나 아니면 라이트룸 같은 프로그램에 가지고 와서 촬영했을 때그 상황들을 다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어 일일이 그러니까 아예 다른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 서하는데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이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도 안에 보면 좀 고가의 장비들은 로그 파일이라고 저장이 돼요. 소니는 뭐 S 로그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로그 파일이 로그 파일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영상 자체가 있어. 근데 이 영상이 뭔가 이상해. 히끄무리하고뭐 대비도 낮고 좀 이상한 영상이거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조절을 일일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럼 엄청 좀 이쁜 화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화질이 아니고 이쁜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찍은 이런 뭐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액션캠 같은 경우는 그 로우파일 상태의 이미지, 아, 그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어. 아직까지는. 뭐 지금 LG 폰이잖아. 그러니까 LG 폰에 안에 카메라를 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영상을 받아들였겠지? 그럼 안에서 얘가 영상을 저장을 할 거잖아. 그 저장을 할때 이제 계산을 막 하겠지? 그 계산 단계에서 예쁘게 만들어 응. 안에 미리 적용되 어떤 알고리즘으로 삼성폰이나 아이폰이나 안에 카메라도 틀리고 다 틀리긴 하겠지만 그 영상을 저장할 때의 알고리즘이 약간씩 틀려서 다르게 좀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단 말이야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보면 돼 촬영하고 나서 압축이 되어 있고 완성이 되어 있는 파일인데 그거를 원상태로 넘어가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 그 대신에 우리 인스타그램 같은 거 쓰면 필터를 쓰이잖아 그리고 조정 기능이 있지 그런 걸로 후처리를 할수 있는 개념을 적용하면 좀 그나마 예쁜 영상을 좀 얻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어떤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s 로그, s줄 급고 로그 뭐 이런 식으로 혹은 color grading 이라고 검색을 인터넷으로 좀 해보시거나 유튜브 가서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관한 뭐 설명들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그런 그레이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캠코더나 이런 게뭐 소니의 알파 6400그 정도 되는 걸로 좀 찍어야지 그런 걸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방금 이제 이 우리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몇개 촬영을 했잖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샘플 쓰기 위해서 이제 협도도 이렇게 뭔가를 한번 이렇게 페닝해서 하나 찍어봤고 뭐 조명도 없이 직시간 이런 상황이지 뭐 이런 걸몇 가지 좀 찍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책상 밑에서 위로 훑어가면서 아 이건 뭐야 이런게 나왔네 지 내가 장난친거예요뭐 <웃음>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요걸로 색감보정을 이제 한번 해볼게 자 일단 프리미어에서 얘네들 한개를 불러와보죠 샥. 자 가져와서 일단은 가편집 없이 그냥 바로 떨궈 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런 이런 색감의 느낌이거든 영상이 이래 자 요거로 지금 하나 찍어놨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필터를 한번 입히고 보정 효과를 한번 해보자고 네. 자, 그걸 다 어디서 하냐면 여기 색상이 지 컬러 음. 여기를 가자그 다음에 여기 네. 옆에 보면 루미트리 색상이라고 있거든 네. 이 루미트리 색상은 원래는 효과라는 거 안에 여기 폴더에 비디오 이 클립이잖아 클립 네. 이 클립에 대한 효과들이 있어 비디오 효과 색상 교정있을 거야 여기 보면 루미트리 색상이 있지 네. 원래 얘를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여기 적용시킨 다음에 효과 컨트롤 창에서 여기 루미트리 색상 보이지 네. 여기서 얘를 하나씩 열어서 원래는 수정을 해야 돼 음.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얘만 따로 빼서 색상이라는 작업 모드를 만들어 놨어 음. 그래서 이 루미트리 색상을 내가 굳이 수동으로 넣지 않아도 여기서 얘만 건드리면 그냥 바로 먹는 상태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한번 보자 뭐 얘는 영상이니까 주로 이제 색깔 화면이 좀 바뀌었으면 색감을 보정하고 싶은 부분을 하나 그냥 대충 맞춰놔 네. 여기라고 치자 자 여기 보면 네. 흰색 균형이라고 돼 있지 네. 이게 화이트 밸런스거든 지금 여기 원래 벽 색깔이 흰색이잖아 네. 근데 조명이 약간 어두워서 지금 회색처럼 보이잖아 네. 이런 부분을 스포이드로 꼭 찍어주면 얘를 흰색으로 이제 인지를 시켜버려 네. 클릭 클릭 i 뭐 클릭 한번 하고 여기를 마우스로 탁 c 잖아 그러면 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 그래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네. 개념이지. 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음.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를 왜 하느냐면 조명에 따라서 색 온도에 따라서 화면이 누렇게 나올 때가 있지. 네. 화장실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아니면좀 네. 아주 햇빛이 쨍한 날 찍으면 약간 푸딩딩한 느낌으로 찍힐 때있거든 이거를 좀 보정해주는 개념이야. 네. 따뜻한 느낌, 약간 차가운 느낌 가는 거지. 요거를 자동으로 해줄 때는 화면에서 그냥 하얀 부분 그냥 클릭해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찍으면 어느 정도 지가 맞춰주거든. 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 톤이라고 있지. 네. 전부 다 이거는 명도에 관한 것들이란 말이야. 자 여기서 노출이 있지, 밝기거든. 왔다리 갔다리하면 이렇게. 음. 네가 이걸 결안 해주니까 우리 영상이 맨날이래 요새. 음. 우리 조명 안 쓰잖아, 눈뽕 씌어서. 네. 그러니까 저... 이렇게 너 이거 안 하잖아. 그러 그러니까 맨날 칙칙하게 돼. 요거를 처음에 가 편집하는 단계에서 네. 하면 좀 편하겠지. 음. 노출은 근데 완전히 어둡거나 완전히 이렇게 되거나 이런 느낌이거든 너무 네. 세게 갈 필요는 없어 약간만 밝기 조절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대비가 있지 네. 대비는 지금 당장 안건드려도 돼. 이 밑에 거하고 같이 연결되거든 네. 그러니까 한번 조정을 하고 노출로 밝은 영역을 더 밝게 혹은 밝은 영역을 어둡게도 할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또 조절할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흰색 부분 이게 또 밝은 영역이거든 네. 그 다음에 검정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조절을 하면 돼 근데 밝은 영역을 더 밝게 한 상태에서 어두운 영역도 더 어둡게 하면 명암대비가 커지잖아 네. 그게 이 개념이야 대비의 개념 음. 그래서 이 대비는 안 만져도 크게 상관없어 얘들을 하다 보면 얘가 조절이 되거든 네. 근데 대비는 보통 언제 쓰느냐 하면 화면이 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뭔가 회색기가 끼어 있는 느낌날때이 대비를 약간 올리면 그게 없어져 네. 원래 이런 느낌이 나는 영상이 있을 때가 있거든 네. 탁한 느낌 그거 올리면 좀 그게 사라지지 밝기 조절하고 음. 어두운 영역을 만약에 어둡게 버리면 이런 디테일이 다 뭉개져 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음. 밝은 부분도 너무 밝다 싶으면 조금 더 이렇게 조절 음, 이거는 그때 그때 봐가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이런 느낌 내도 되지 네. 음. 그게 상관없어 이건 자기 느낌대로 가는 거거든. 그리고 밑에 보면 자동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동을 눌러보면 지가 알아서 조절좀 해줬는데 정말 지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좋게 해주진 않아. 그래서 한번 해보고 조을 쓰고 아니면 수정을 한번 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그거 말고 밑에 보면 뭐 곡선이라든지 뭐가 더 있어. 뭐이거 건드려 포토샵을 좀할줄 아는 사람이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이렇게 응? 대비를 좀높이던가뭐 이런 방법을 쓰긴 하는데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게 여기 기본교정안에서 이정도만 건드리면 다 해결이 돼그 음. 다음에 여기 보면 채도라고 있잖아 네. 채도는 그냥 이 개념이야 발색을 더 좋게 하는 거 음. 음. 그래서 이게 풍경 같은 거나 야외에나서 찍으면 이거 약간 올리면 음. 좀더 나아 네. 그 다음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무채색이 나고 네. 채도가 빠지니까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난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음. 음. 근데 우리가 작업하는 여러 소스 중에서 우리 찍는 건 이렇게 해도 되거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모니터도 녹화를 하고 있잖아 네. 그걸, 이걸 쓰면 안 되지. 음. 이해 되지. 촬영한 게 아니잖아. 네. 나오는 거 그대로 녹화라고 있잖아 네. 그럼 얘를 건드려버리면 다른 색이 나와버린다. 네. 건드리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잖아. 그럼 여기에, 음, 요런 것도 한번 보자. 기본교정 닫고, 크리에이티브 있지. 네. 요게 필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필터 같은 게 이거거든. 네. 여기 룩이라고 돼 있지. 눌러보면 안에 엄청 많아. 어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면 뭐 프리미어 룩 이라고 검색을 하잖아 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다운 받아서 쓸 수도 있어 자 안에 뭔가를 하나 누르면 그렇게 바뀌어 네. 근데 이걸 일일이 이렇게 눌러보기 힘드니까 좌우에 있는 버튼 있지 네. 누르면 계속 바뀌거든 음. 클릭하면 적용돼 오. 특백도 있고 뭐 여러가지 느낌 있지 네. 나는 뭐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면 클릭하면 그냥 이렇게 바뀌어 이게 이제 필터의 긴형인데 네. 이걸 적용했는데 밑에 강도가 또 있어 스트렝스가 음. 음. 음. 그래서 이 느낌이 좋은데 좀더 세게 좀더 약하게, 원본에 가깝게 요걸 여기서 더 조절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영상이 조금 더 예쁘게 보일 수는 있지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 가 편집이 된 상태라고 치자 네. 그렇게 해서 요걸 내가 이렇게 올렸어 자 그러면 얘네들 하나하나 하나, 하나에다가 네. 전부 다 똑같은 필터를 쓰고 싶을 때 있지 네. 그때는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매번 해줄 필요 없고 음. 새 항목 있지? 네. 누르면 여기에 조정 레이어라고 있어 네. 얘를 꺼내, 네. 확인 시커먼 판이 하나 나오거든 얘를 얘네들 위에다가 그냥 올려 하고 쭉 늘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니가 하고 싶은 교정이나 네. 혹은 크리에이티브에서 뭔가 니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네. 그걸 다꺾으면 그게 여기에 적용돼 어... 여기에 네. 그리고 다 먹어 그게 요렇게 해서 균일하게 필터를 때려 넣는 방법도 있고 음. 균일하게 보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지 조정 레이어를 쓰기 전에 하나하나 하나, 하나 뭔가 조절할게 세부적으로 있다 그거는 각각 해야 돼 네. 여기서 그뭐 기본교정으로 각각 하겠지 그지? 촬영한 상황이 다 틀릴 거니까 음. 근데 그러, 그러면 톤이나 이런 걸 맞추기 쉬워 음. 명암이나 그런데 그 색감이 약간 틀려 그런 걸 맞출 때는 여기서 조정레이어를 꺼내 가지고 명암은 건드리지 말고 색감이라든지 필터를 한번더딱 입히면 비슷하게 보여 전체적으로 응.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네. 거지 근데 뭐, 좋은 장비를 쓰면 이런 조정을 좀덜 해도 괜찮게 나와. 뭐, 저렇게 몇백만짜리 장비를 쓰는 것보다는 뭐,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그냥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이거는 그냥 꼼수야. 근데 꼼수가 지금 통하는 세상이야. 왜냐? 원래는 이런 작업들이나 컬러 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든지, CF를 만든다든지, 뭐, 영화를 한다든지, 좀 그런 데 쓰면 쓰려고 해 놓은 건데 네. 지금 우리가 만든 영상들은 대부분 다 유튜브에 올리고 SNS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 정도 작업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나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근데 자기 욕심상 뭔가 좀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서 색감을 한번 잡아주는 게 허접한 장비를 쓰더라도 결과물이 조금은 좋게 예뻐 보이게 만들어 주는 요건 착한 의미의 꼼수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만들어 놨던 그 윤들 닷컴의그 그 안에 보면 네. 색 보정하는 그 파트들 이 있잖아 거기에 이거 다 설명해 놨거든 그거 참고하시면 좀더 차근차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저는 항상 대충대충 설명하는 스타일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면 이제 찾아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면 워낙 영상이 많으니까 그거 찾아보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거의 여기 있는 기본교정 위주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네, 필터 적용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보정 레이어까지만 쓸줄 알면 대략적인 색 보정은 그냥 하면 돼. 요색 아, 보정은 답이 없어요. 사실은. 보고 그냥 내가 예쁘면 돼. 다 자기 마음이에요. 색 보정한 거 내가 학생들 다 시켜보잖아? 그러면 나는 이거 수치를 얼마나 얼마나 절대 얘기 안 하거든? 아니, 자기 스타일이야, 결국은. 근데 그 스타일이 내가 찍어놓은 영상에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런 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 네. 여기까지해서 우리 평범한 영상도 예쁘게 만드는 색 보정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안녕.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